Amen. 대박이 없 뭐야, 염. 뭐였어? 하리마리? 와우. 이건 딱맡아 봐. 대박이지? 우와. 꿀피스인 줄. 대박. 우와. 향수. 흔히 먹으시는 라거. 그 다음에, 아이피는 아시죠? 네. 네. 그 다음에, 아이피는 페이리드 비스터게 되는 고 블랑 같은.